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운쌤입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프론트 마스크 3D 프린터로 뽑아봤는데요. 엔더5로 0.28 레이어를 사용해서 출력했습니다. 한 13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필라멘트는 더큐 항공에서 나온 트윙크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출력이 됐는데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지금 팅기버스 메인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내용의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군이 라고 써 있는데 한국분인 것 같아요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뽑았습니다 나름 센스있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포트를 추가한 모델링 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보면 어, r e c o m m e 라고 해서 추천하는 방향과 서포트를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뽑으면서 아무래도 영상을 생각하면 밑에서부터 쭉 출력하는게 훨씬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얘를 밑에서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큐라에서 제가 사용한 몇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팅값 하나하나 제가 다 미세 조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퀄리티 조금 빨리 뽑으려고 0.28 레이어에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스크만 만들어져 있는 모델링 불러오면 이 상태에서는 사실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생성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한번 슬라이싱 해볼게요 지금 미리보기로 나타나는 것은 어, 여기만 슬라이싱이 서포터가 세워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버행 각도를 60으로 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뽑으면 출력물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버행 각도를 40도로 좀 낮추어 보니 이제 서포터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출력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포터를 함께 주신 모델링 파일까지 공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파일을 한번 가져와서 또 슬라이싱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모델에 서포터가 있으니 이 서포터 생성은 끄고 슬라이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28 레이어에서 12시간 20분 정도 일단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출력을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서포트를 달아주시긴 했지만 이게 또 서포터하고 출력물하고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요 갭이 보이죠 근데 얘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출력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밑에 베드에 안착되는 면적은 좁으면서 이제 위로 형상은 많죠.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생기면서 어 출력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 이 상태에서도 과연 출력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 서포터가 없는 모델 이 마스크만 있는 모델을 가지고 출력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자 일단은 여기 최대한 그래도 바닥에 안착면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조금 시킬 건데요 회전을 좀 시키면 요게 붙는지 안 붙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일단은 회전을 했지만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바닥에 놓기를 이용해서 일단 바닥에 놓기를 하면 이 큐라에서 이 바닥 면적을 갖는 부분을 자기네가 좀 계산해서 바로 배치를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놨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싱을 해 볼게요 보면 여기 턱 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같은데 자 보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턱 부분이죠 턱 부분 어,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웃음> 네 미세하게 진 바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베드에 꼭 눌러서 출력한 면적이 있는 게 아무래도 안착이 좋기 때문에요 자이 상태에서 어, 이 모델을요 Z축 z축 방향으로 밑으로 살짝 마이너스 1 살짝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리면 여기가 이제 모델링이 살짝 밑으로 깎이면서 이제 출력을 시키는 건데요. 다시 슬라이싱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확인해 보니 아까보다는 여기 보이는 노란색의 이안창면이죠딱 배드에 처음 출력되는 안창면이 많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배드에 붙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빌드 플레이트에 부착하는 거는 브림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브림 선수가 20인데 저는 이걸 좀더 높여서 어, 출력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0 정도 하고, 아마 이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뒤로 살짝 움직여서 어, 슬라이싱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고, 지금 요 바닥의 면적, 여기 턱 부분만 붙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역시나 위험합니다. 네. 아마 여기로 한 중간 여기 요 정도 출력되다가 요 정도 출력되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출력물이 무게가 계속 이제 뒤쪽으로 되잖아요 그럼 쓰러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포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포터 기능 서포트 생성 기능을 클릭해서 세우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에 서포터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죠 서포트를 너무 많이 또 채워줬네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네, 굳이 이렇게까지 이 마스크를 뽑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라에서 서포트 생성으로 만드는 서포트가 아니라요 이제 부분 서포트죠 커스텀 서포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왼쪽에 이 커스텀 서포터 기능이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 큐라 설명할 때 했는데 이 시장 마켓에 가면은 큐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러그인 여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커스텀 서포터즈 여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껐다 키시면 됩니다 이 사용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링크 남겨놓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이제 서포터를 다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턱 부분에서 한요 정도죠.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는 보이는 이 정도만 서포터를 조금만 세워주면 안착면도 늘면서 무게도 잘 버티면서 출력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클릭하고 커스텀 서포터즈 클릭해서요. 이 커스텀 서포터를 사용을 할 때는 이 큐라에서 제공하는 서포트 생성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체크를 해제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큐브를 일단은 3mm, 3mm 굉장히 작은 큐브를 만들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만들고 서포트를 만들어 주고 싶은 부분에 쭉 클릭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서포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쭉 자, 이면 반대쪽도 해줄까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13시간이 나옵니다. 미리 보기로 한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바닥면서부터 이제 쭉 서포터랑 같이 여기 턱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눈 부분은요. 예, 저는 이제 큐라로 이렇게 서포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네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눈 부분은 살짝 무너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출력이 안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눈 부분에는 실제 출력할 때 서포터를 하지 않고 출력을 했거든요 레이어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아 여기서는 출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눈에는 소포트가 없어도 출력이 될것 같았고, 실제로도 소포트 없이 출력이 잘 됐습니다. 한두 가닥 정도 약간의 조금 이제 털이 났지만 그거는 그냥 리퍼로 간단하게 잘라주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면 이 시작 부분이죠 이 시작 부분 제가 깜빡깜빡하면 저 하얀색 점들이 이거 나타날 겁니다 이제 재봉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3D 출력이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출력물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그 층에 재봉선 그 노즐이 딱 시작하고 끝나는 저 지점이 만나가지고 약간 조금 멍뚱그룩하게 이렇게 점처럼 좀,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지점 있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일 텐데 시작하는 이 지점들을 마스크 앞면에 둘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마스크는 쓰게 된다면 이 뒤쪽은 좀 지저분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점들을 다 뒤로 몰아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면 이 Z심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도 이 메뉴가 안 보인다 하면은 지금 메뉴를 추가창에서 환경 설정 열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Z심을 자, 사용자 지정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일단은 전면, 전면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전면이 어딘지. 지금 Z심의 위치도 한쪽으로 통일이 되니까 출력시간이 줄어든 경향이 보입니다. 자 지금 전면으로 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쪽이 전면인가 봐요. 이쪽 하얀색 보인가요? 하얀색 점들이 자 이쪽, 여기 이쪽으로 다 모였네요. 반면에 이제 이거를 후면으로 해보면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프린터에 따라서 전면 후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는 한번 슬라이싱을 해서 확인을 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죠 후면 왼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후면 이쪽 지금 여기 앞면이네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심들이 다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전면이 맞는 것 같아요 전면에 오른쪽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 확 몰아주는 게 좋겠죠 전면에 오른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앞면에 지금 마스크가 보이는 앞면에는 시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전면 지금 이쪽 하얀색 보이나요 자, 이쪽에 다 몰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제가 영상에서 찍은 거와 같이 이제 마스크가 정면에 딱 놓여진 상태에서 출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심도 뒤쪽에 숨김으로써 훨씬 더 깔끔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